고리 떡볶이 씻먹으려고요봉 여기서 먹여워 아니, 썸 아, 아, 먹어? 싸 고. 썸아, 지퍼 썸아. 빨리. 빨와 이면 어는 대 와. 맛있다. 음. 진짜 음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기가 막히 맛있다. 맛다맛리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다아뜨다 맛있다. 아 그래요? 응. 다다 응. 이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정말 덥네요보이는 숫자 중에 있다고? 이거 두개 합쳐서 마누 이거 두 개, 이거랑 배달로 다 왔어 그럼요 아 잠깐만, 어디서 왔어? 민지야 민지안가갔었어 성공 해보자 이거 나아니라니 누가 나와 도대체 소환사의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걸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면 안 된다, 이거? 흉내받요 잠깐 뛰자서자바로면은 진짜 시켜 먹어 봤을 와. 이야 아, 아니, 나좀좀 점프해야 돼 뭐. 점프? 음? 아, 야, 야, 너무 급해 지금 우리 너무 급해. 우리 얘기로 갔다 어, 우리. 너무 급해 지금. 네, 네, 네. 음. 그래. 한 없어요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<이마트. 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올해 자카르의 문제점은 뭐였던것 같아요? 부족이요. 응? 인정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어 어? <웃음> 먹었네 <웃음> <한 번만 더. 웃음> <웃음> 보 인가? 그 목자가3 3 0 0명아니자 없어. 유튜브에 있세요 아니요. 아, 아니요. 마음속으로만 있으세요? 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누랑. <누라. 웃음> 종이 앉아.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아이 <웃음> 소고 신났어요. 애고 신났대요. 아이고 신났대요. 애고 아이고 신난다. 애교 아이고 신난다 애교 신난다아교신다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는다. 애교 신은다. 애교 신은다. 다 애교 신은다 <웃음> 잘했어. 그럼 더 기다려. 던져줄게. 기다려. 하나, 둘, 셋. 머리, 머릿다를... 털. Love m 이 when Love me. Oh, s o m e n e to l o v e